오 이건 진짜 내가 그렸지만 인스타 각이다 키스를 부르는 입술은 이 정도는 그려야지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사연입니다 이번 영상도 입술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선을 그어주고 위쪽을 조금 더 얇게 아래쪽을 조금 더 통통하게 입술의 양 끝점을 설정해주고 가운데 중심을 기점으로 입술 산을 그리고 아랫 입술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받쳐주듯이 그려줄 거예요. 입술의 입체감은 윗 입술 산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아랫 입술, 요렇게, 요렇게. 총 다섯 군데가 뿅뿅뿅 포인트 지점이에요. 윗입술의 그림자가 아래쪽 입술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드리워지면서 입술의 경계선은 그림자로 표현됩니다. 아랫입술의 경계도 이런 식으로 그림자로 잡아줘야지 자연스러워요. 처음에 나눠놨던 부분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입술이 꺾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 쪽으로 뿅 하고 나와지겠죠? 이렇게 하면 입술 구조는 끝! 입술의 형태는 정말 심플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입술을 그려봅시다 너무 정면 입술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살짝 벌리고 있는 옆모습 반측 정도의 입술을 그려봤어요 포인트 지점은 정면 입술과 똑같이 다섯 군데 <웃음> 앞니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리니까 토끼 이빨 같죠 <웃음> 수채와 스케치를 할때좀 어, 연필 선이 지저분해질까봐 살살 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편하게 다 진하게 그리고 이렇게 지우개로 털어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리세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위에 흑연을 털어내는 거지 내 눈에도 안 보이게 싹다 지우는 건 아니에요 채색에 들어가기 전 적당한 붓의 사이즈는 이렇게 한 번씩 대보시면 좋아요 입술 그리는 김에 새로 산 물감도 자랑해야지 컬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약간 코랄 레드랑 딥한 레드 섞어가지고 초벌 들어갈게요 수채화에서 첫 초벌은 처음에 어, 좀 진한가? 쉽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이 종이가 물감을 싹 빨아들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뽀얗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쨍한 색감의 그림을 그릴 때첫 레이어에서는 조금 진한가? 쉽게 그리는 게 더치를 계속 계속 올리지 않아도 돼서 맑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대신 가지고 계신 종이랑 물감에 따라서 발색은 다 다르게 표현되니까 그리기 전에 테스트는 필수예요 벌써 탱글탱글 살구살구해 초벌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진한 색감을 올려줄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샤샤샤 하면서 옆으로 색상이 퍼져나가죠 살짝 컬러를 덜어내고 싶다 하는 부분은 물기만 있는 붓으로 이렇게 살살 녹여주고 마른 티슈로 콕콕 찍어주면 됩니다. 초벌 채색할 때도 제가 처음에 구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볼륨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명암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입술이 플랫하지 않고 통통하게 표현이 돼요. 이제 윗입술의 어두운 부분을 잡아 줄게요 종이가 물감을 흡수하면 생각보다 뽀얘지니까 과감하게 저는 오늘 레드에 코랄 빛 섞인 그런 어, 살구살구한 입술이 엄청 그리고 싶어 가지고 조금 더 오렌지 빛이 많이 도는 붉은 색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컬러는 얼마든지 변형하실 수 있으니까 입술의 볼륨의 포인트만 잊지 마세요 아 입술을 칠할 때는 입술의 주름 방향을 생각하면서 붓질을 하셔야 돼요 입술 주름은 세로로 가 있는데 가로로 붓자국이 나면 조금 표면의 질감이 어색해 보이겠죠? 안쪽에 어두움을 한층 더 진하게 쌓아 줄게요 이렇게 초발칠한 레이어가 어느정도 말랐는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볼 거고요 아직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두번째 레이어를 쌓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안쪽에 진한 어둠을 강하게 딱 넣어 줬어요 안쪽 그림자를 블랙으로 강하게 잡으면서 앞니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 색감을 얹어 줄 건데요 수채화는 한번 바른 색상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마르면 은두 번째 채색을 할 때는 섞여서 들어간다기보다 투명 셀로판지를 쌓는 것처럼 겹쳐지는 느낌으로 투명하게 쌓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말려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어, 레이어가 마르기 전에 혼색이 되도록 올릴 것인지 그거를 잘 판단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보통 그림을 처음 배우러 오시면 유화보다 수채화를 더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수채화가 좋아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유화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초보자가 그리기 힘들 것 같아서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의외로 수채화가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말려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말르지 않은 상태에서 혼색을 하면서 들어갈 것인지를 조금 구조적으로 설계를 딱 하고 순서를 나눠서 그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게 시간의 관리를 좀 까다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채화가 오히려 연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긴 해요 이제 밝은 부분을 살짝 살짝 찍어줄 건데요 지금 포인트로 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리글로즈 바른 듯한 약간 뽀얘하면서 빛이 반사되면서 반짝반짝반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화이트를 좀 풀어가면서 얹어줄 거예요 수채화는 흰색과 검정색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흰색하고 검정색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사용하면 안되는거면 물감회사에서 왜 흰색과 검정색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죠? 입술이 점점 뽕긋해지고 있네요 내 입술도 이렇게 똥실똥실 했으면 좋겠다 <웃음> 지금부터는 밝은 부분을 살려가면서 채색을 얹어줄 거예요 치아가 하얗다고 해서 정말 하얗게 남겨놓으면 걔가 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뭐랄까 뻥 뚫려있는 구멍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림자 컬러를 조금은 안정적으로 눌러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넣거나 밝은 부분을 살짝 닦아 냈을 때 오히려 더 진짜 치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와요 이제 전체적인 뽀얀 느낌은 쌓였으니까 그 위로 아주 하이라이트드 쨍한 반짝임을 콕콕콕콕 얹어 줄 건데요 이 하이라이트를 얼마나 잘게 잘게 쨍하게 많이 얹느냐에 따라서 아주 글로시하고 탱글탱글한 입술로 표현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자연스러우면서 매끈한 입술로 표현을 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저는 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짝반짝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하이라이트를 아주 많이 많이 찍어줄 거예요. 왕 유리알이다 유리알 제가 그렸지만 진짜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튀어나올 것 같아 완전 튀어나올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수채화를 이용해서 사실적인 입술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이 그리는 것만큼 좋은 연습은 없어요. 그럼 저는 썸네일 각좀 뽑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